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라입니다 오늘은요. 발음이 뭉개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뭉개진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 무언가가 이렇게 제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형태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될수 있겠죠. 어, <웃음> 제가 뭉개진다 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요즘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그거 뭐죠? 슬레, 슬라임 아니고 그... 이렇게 차흙 같은데 클레이 그러면 이 아이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조각을 해요. 음, 나름대로 막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형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 이렇게 꾸겨요. 그리고 나면 그 형태가 뭐죠? 네, 뭉개진 거죠. 우리 발음이 왜 뭉개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각 발음에는 그 발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정확한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조금 다른 소리와 함께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렸을까요? 네. 그 소리가 사라져서 다른 소리와 함께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진 게 뭉개진 것입니다. 뭉개진 발음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엄청 뭉개진 발음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완전 만취 상태다 백보라 생산성은 다일만 적당 바다보다 열배며 하늘보다 최고 20배나 된다 자 완전 뭉개졌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만 덜 뭉개지면 갯벌의 생산성은 단위 면적당 바다보다 10배이며 살림보다 최고 20배나 된다 이렇게 될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명료하면 갯벌의 생산성은 단위 면적당 바다보다 10배이며 살림보다 최고 20배나 된다 이렇게 될수 있겠고 여기서 더 명료해진다 갯벌의 생산성은 단위 면적당 바다보다 10배이며 살림보다 최고 20배나 된다 이렇게 될수 있겠고 여기서 더 명료해진다 그러면 갯벌의 생산성은 단위 면적당 바다보다 10배이며 산림보다 최고 20배나 된다. 네, 이렇게까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개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갯벌의, 생산성부터 갯벌의 생산성은 부터, 갯벌의, 갯벌의, 갯벌의 생산성은, 갯벌의 생산성은, 갯벌의 생산성은, 갯벌의 생산성은까지 갈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말의 이 뭉개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갯벌의 생산성은 다이면적 은 바다보다 열0배이면 뭉개하다. 음, 음, 음, 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어, 말 그대로 슬취한 연계를 해야 한다. 혹은 내가 자다 일어나서 여기서 다니면서 받아보다열 배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런 발음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회사원으로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갯벌의 생산성은 가져야 되는데 갯벌의 생산성은 이렇게 가졌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뭉개지지 않으려면 내가 말을 뭉개야 하는 상황인가 뭉개지 않아야만 하는 상황인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순간에 말이 뭉개지는지를 파악 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어떤 특정 발음이 안 돼서 뭉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긴장을 해서 그래요. 음, 그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말 더듬을 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긴장과 이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발음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말을 할때그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음은 긴장 구간으로 보시는 편이 좋아요 그러면 모음은 이완 구간으로 보시면 좋은데 가 라는 발음이 있어요 자이 발음을 할때 우리가 가 이렇게 하면 긴장과 이완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가 라는 발음을 연달아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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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너무 신경을 쓰고 모음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음이 뭉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발음이 뭉쳐지지 않고 정확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음 구간에 호흡이 빠지는 이완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연습 중에 가기 구, 개, 고가 이완이에요. 근데 내가 가, 기, 구, 개, 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 그럼 다 힘이 들어간 거죠. 이완 구간이 하나도 없이 다 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을 빨리 한다? 가, 기, 구, 개, 고가 안 되고 가, 기, 구, 개,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약간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 피아노 치듯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가, 기, 구, 개, 고 피아노를 치면 어떻죠? 똥, 땅, 띵, 땅 이렇게 치잖아요. 그 느낌으로 땅 느낌으로 가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연습 문장을 가지고 한두 문장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전체 풀로 읽는 거는 제 인스타그램 리일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 그 리일스를 계속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버레 생산성은 좋아요 다, 니, 면, 적, 당, 띵, 띵, 띵, 띵, 이 느낌 있어야 돼요. 바, 다, 보, 다, 열, 배, 이, 며, 살, 림, 보, 다, 최, 고, 스, 무, 배, 나, 된다. 이렇게 <웃음> 제스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소울리스 생각나네요. <웃음> 이렇게 내가 막 힘을 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하면은 절대 정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발음이 부정확한 이유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그 발음은 자음 인데 그 자음은 대부분 0. 몇몇 초 만에 그냥 확 끝나버려 요그 하면 끝났어요 나머지는 아 그래서 가예요 아 소리를 제대로 이완해서 들려줘야 발음이 정확한 것인데 나는 아 구간보다 그와, 이 구간에 너무 힘을 줬기 때문에 발음이 계속 연달아 나오면 어때요? 모음을 제대로 안 했는데 또 다른 자음, 또 다른 자음, 또 다른 자음이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무너지고 어색해지고 또 뭉쳐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발음 뭉쳐지지 않게 꼭 연습해보세요 힘 빼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웃음>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